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풍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에 가득하기를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 어제 이렇게 중앙일보 저는 이제 중앙일보, 국민일보 어, 두 가지 신문을 이제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 일면 기사가 이랬습니다. 757일 만에 모임, 영업, 족쇄 풀려. 이것이 일간지 신문의 일면 기사였습니다. 757일 만에 이제 모임, 영업, 족쇄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죠. 그리고 이달 중으로 감염병 1급에서 1급은 이제 국가가 이제 강하게 통제하는 전염병이죠. 일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다고. 개인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홍역이나 뭐 코레라나 독감처럼 이제 그렇게 나라에서 이제 지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또 5월부터는 이제 실외, 실내는 조금 더 멀은 것 같고 5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또 시민들의 반응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 잃어버린 인연을 되찾았다. 뭐, 이런 어떤 기사도 있고. 또,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확진자가 10만 명 계속 어,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너무 이런 좀, 어, 그, 좀, 그것은 아닌가 하는 또 우리의 소리도 다 같이 이제 섞여 있었어요. 뭐, 어쨌든 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2년 넘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죠. 이 팬데믹 현상이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참다 힘든 그런 시기가 지난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나라에 회복의 기쁨이 알렐루야 회복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올해 부활절을 기점으로 큰 회복이 있을지어다 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참 코로나로 어렵게 보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가 뭔지 잘또알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런 앞으로의 삶들을 계속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더축원합니다 이번 사슴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좀 받은 말씀을 제가 계속 귀에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었죠. 새 형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니, 예. 굳은 마음들이 다 제거가 될 것이고, 또새 부대를 준비해서 새 마음과 새 형을 받을 준비를 하여라. 이 말씀이 이번 사슴절 기간 동안에 제게 특별해 주신 감동의 말씀이었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새 영과 새 마음이 뭘까? 어떻게 새 부대로 준비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녁마다 저녁마다 아마 이렇게 5일 동안 연속해서 이렇게 집회 한 것은 참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회를 열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우리 모두 다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집회 또 동참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기도와 또 은혜 나눔 또 여기도 또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아까 장모림 기도하신 대로 영적 침체에서 이렇게 회복하 되는 그런 집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 저는 어제 지난 한 주간의 그 뜨거운 신앙의 열기 하나님께서 아, 영적 침체에 늪해서 이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이 계속 타오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부활은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기쁨이죠 놀라운 기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기쁨을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경비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 장면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진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그 장면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크게 기뻐했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걸음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승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큰 기쁨을 보았으니까. 큰 기쁨을 경험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더이 제자들이 가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한 당시의 기사들을 제가 이것저것 묵상해 보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뭐가 깜짝 놀라는 일인가 하니까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기뻐했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의 상황, 저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 대한 상황이 달라진 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 앞에 놓인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상황은 그대로였고, 근데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 후에 더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더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끝으로, 끝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간적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 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인생이 참평안했겠다 이런 생각 자, 하면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다 각기 고향으로 갔겠죠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들이 살던 고향은 참 평화로운 대부분의 갈릴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 저도 성지 가봤지만 참 평안합니다 아주 호수도 큰게 있고 산도 낮지만 막하게 있어가지고 들력도 아주 예 고와 보입니다 그거 돌아가서 어떤 일은 예전처럼 어부가 되거나 또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만 그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예수님의 삶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게 가슴에 계속 남아 있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의 생각에 깊이 잠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아마 꿈에도 예수님 나타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고 이적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병자에게 약자에게 은내와 사랑을 베푸시던 그 인자한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미소가 눈에 선했을 것입니다 떼어주던 떡과 떼어주던 생선이 아직도 입가에 벗겨지곤 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다가도 아이고 다 지난 일이지 다 이제 끝난 일이야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다시 바다로 다시 일터로 나가곤 했을 겁니다 이따금씩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한 분씩 만나가지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위로도 하고 또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참예수님이 안됐지 예수님참 안됐지 뭐 그러면서 그 슬픈 기억과 아련한 감정은 저들 가슴 속에 남아있었지만 제자들은 평온하게 살았을 겁니다 가족들과 더불어 편안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았겠죠 그러다가 무심한 세월이 흐르면서 제자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아까 읽은 말씀처럼 너무 기쁨이 충만해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평안한 삶은 그날로 끝났어요. 그날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편안히 살아라.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 이제 걱정 없이 그냥 이제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한 부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 성령 받고 그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역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가면 맨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도 그리고 상종치 않는 사마리아도 가야 돼요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살벌함이 남아있는 아직도 살기 등등한 그 기세가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왜? 거기서부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나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꽝 막 뽑아갔던 그 원수들의 세력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로마 총독, 헤롯의 왕 하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려고 하려면 그 막강하고 살벌한 세력들인 저들과 맞서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겁니다 그 세력들을 피하면서 어떻게 증인될 수가 있겠어요? 그 세력들을 나물나라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해도를 증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한 겁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고향 가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런 삶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머물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뒤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들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끌려다니고 매맞고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얻어맞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어떤 이는 이 내려오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끓는 가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편안한 삶이 주어진 게 아니라 저들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놓고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복음도 없죠. 복음도 없고 그러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기독교는 물론 없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을 겁니다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똑같이 죽었는데 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도 안 믿을 겁니다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 지금 살기도 힘든데 그 와중에 교회에 와서 막 봉사하라, 은신하라 이번 토요일날 또 함께 대청소합시다 이런 거하 아,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지난주와 같이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도 하지 않을 것은 물론 또 오늘도 헌금하셔야 되잖아요 부활절도 헌금도 하고 매달마다 11조 하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장이라고 비난받을 필요도 없고 뭐 코로나로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사에서 고민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일이나 내키지 않는 데도 막 전도하라고 막 그런 부담까지 필요도 없고 막 그저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생각과 욕망이 움직이는 대로 편하게 살 겁니다. 오늘 주일 같은 날 얼마나 날씨가 오늘 좋습니까?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마음껏 놀러 가면서. 아 주일날 교회로 꼭 가야 되나? 교회로 꼭 가야 되나?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고민 하나도 안 하도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편안한 삶이 끝났어요. 제자들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하하게 살기 틀렸어요 이제는 힘들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키지 않아도 기도도 애써서 해야 되고 마음에 힘들어도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아 그러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삶대로 살지 못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왜이 지경이 됐나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아, 힘들게 살아도 난 예수님 부활하시니 좋아요. 그렇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면, 아 예수님 그러면 왜 부활하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게 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부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아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인가 하니까 저들의 그 기쁨은 잠시였었나 아니면 그 기쁨이 지속되고 영속적이었나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일시적인가 아니면 계속되었는가 이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러는데 그것이 잠깐이었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 기쁨과 찬송이 이어졌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몹시 슬퍼하던 차에 예수님 부활하시자 처음에는 너무나 기뻐서나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음을 경험하면서 그 기쁨이 사라졌을 것이다.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삶의 고난이 찾아왔는데, 저들의 삶의 어림이 왔는데, 그 기쁨이 계속 남아있겠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 생각은 정답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기쁨은 사라지기는 그냥, 뭐 하기는 그냥, 사라지기는 그냥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요. 기쁨은 계속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와. 예수님 부활이 저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가지고 저들을 그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은 그니까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같이 급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이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저들에게 있어서 막 근심도 하고 그렇기는 했지만 보니까 아 그것으로 말미암더 크게 기뻐하더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이 베드로는 제자들과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뻐. 기뻐했음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와서 잠시 잠깐은 근심이 되게 됐지만 얼마 안가 오히려 그냥 기쁜 것은 물론 시험 받은 것조차도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막그 제자들의 기쁨이 퍼져나가고 퍼져나가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도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환란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오늘 8절과 9절이 그구절이잖아요한번다 같이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저기 보면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점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에서 25년 지나고 난 뒤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보지 못한 성도들도 많았어요 예수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하를 보고, 예수님 성천을 보고, 믿고, 찬성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그런 광경, 그런 장면들을 보지 못했는데, 아,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보지 못하는 데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예수쟁이가 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 영광의 즐거움으로, 하는데 그 기쁨의 분명한 우리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즐거워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나 사도들이 전해진 그복음을 믿을 때 환란,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뻐하면서 믿는 이유는 구원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하늘에서 그냥 어느 날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믿으니까 하늘에서 어느 날삼급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받으신 다음에 영광을 취하시고 얻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성도들도 삶은 힘들지만 자신들도 그 고난을 이기면 영광의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받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고난받으면서도 기뻐했어요 우리 세날의 성도들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추원합니다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자 그리고는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갔을까? 저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 믿으면 반드시 구원 얻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냥 믿고는 숨었을까? 믿고는 사라졌을까? 자, 어떤 태도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환경이 없다 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한지간에 당당하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매일마다 다짐하면서 굳센 믿음으로 대응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오늘 좀. 많이 읽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눈을 똘똘하게 떠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환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든 근심,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시험이 있을 거니 마귀가 공격할 거니 그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또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이게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살아가던 성도들의 태도였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하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마귀를 대적하며 끝까지 담대하겠습니다. 근신, 극정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당시 부활 이후의 성도들의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로마의 세력, 헤롯의 세력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달라진 게 뭡니까? 달라진 게 뭐냐고요? 바로 그것은 제자들 자신이 달라진 겁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나 보니까 제자들이 딴 사람 된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제자들이 딴 사람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으나, 제자들 자신이 변화되어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결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부활을 경험하고는 무 달라졌잖아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거나 하는 과거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담대했고 그들은 당당했고 그들은 원수의 공격과 시험 앞에서 조금 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의 장면들 소개를 많이 하고 싶지만 오늘 시간 관계에서 몇 부분만 한번 발췌해서 살고 해드릴게요 예루살렘의 무수한 순례자들 앞에서 저들의 그 당당함 그거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다니는 예루살렘을 리에서 나의 말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막 살기 등등한 위협과 원수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저들의 그 당당함을만 보세요. 야, 그리고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그 가야바의 법정, 그 산해들인 공예원들 앞에서 하,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계집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 상해 산해들인 공예원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또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말은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아니 저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후엔는또 어떻습니까? 그 후에는요. 매맞고 또 끌려다녀요. 아 그럴 때또 어떻게 해요?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와, 우리 고난받는 거 당연해. 고난 맞는거 그거 별일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변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부활의 능력이 먼저 제자들에게 역사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생날의 성도들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으나 세상 안이 더 어려워져도 우리가 변하면 내가 변하면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끌어다가 급도 주고 달래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히어리스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네. 그럽니다. 와 부럽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그말 그대로 제자들과 경건한 초대교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고생 많이 하면서도 고난 많이 받으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러니 세상이 감당치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새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이 영이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요 내 자신이 너무 좀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 그리고 아 내가 이 메시지 대하기 전에 좀 핀트가 좀안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 대단히 죄송했어요. 너무 생각이 깊지 않았던 것 같아. 요 저는 생각하고 기도, 기대하기를. 이번 사순절이 지나면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 환경 내가 염려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싹걷어지면서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동안에 손대지 못했던 교회 일들 사역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겠구나 활발해지겠구나 그런 기대들 정말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겠지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이런 생각과 기대를 했는데 아, 이게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한 생각이었고 이게 주님의 마음과 피트가 잘안 맞는 생각이었겠다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그동안에 주신 에스겔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새 마음을 주겠다 마음, 마음 마음, 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환경이 바뀔 테니까 새영 줄게, 새 마음 줄게 그라기보다 환경이 변하길 기대하기보다는 네 자신 마음 바꾸면 된다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면저 변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핀트가 안 맞았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이번 사슴들이 지나고 부활절 보내고 나면, 아그 동안에 걱정하던 환경, 빨리 정리되기를 바랬던 코로나 상황,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게 우리 주님의 생각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안고 살수 있는데. 제자들처럼 초대계 성도들처럼 주님 부활 후에 상황은 더 나빠졌지만 저들은 더큰 기쁨을 가지고 살았는 것처럼 제게도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 까깃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먼저 나를 강한 자가 되게 하고 내 속에 시들지 안위하는 기쁨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맞설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부활의 주님만 당당하게 당당하게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메시지다 너의 부활의 메시지 우리의 부활의 메시지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고친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나도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고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서 계속 장난치고 있을지라도 교회 사정, 경제 사정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캄캄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이겨나가야 해 승리해야 돼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온실 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 품 안에 온실 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와서 그 불어오는 바람과 폭풍까지 견디면서 끄덕없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달라질 것을 바라던 마음을 버리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대처할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4월이 됐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환경은 그리 변하지 않을 겁니다. 환경은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 힘들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환경은 그대로이듯. 하지만, 하지만 다시 마음을 잡읍시다. 아멘.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면 아멘. 됩니다. 아멘. 우리 새날 모든 성도들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끄덕하지 않는 끄덕함이 없는 영감함으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기도 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네 코드 잡아 주세요.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이 길은 승리의 길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장가 지고 가신 길 강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울지라도 일 끄덕없이 서있는 용감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마귀를 대적하며 당당하게 살수 있는 참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먼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우리로 강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끄득하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 끄덕하지 않는 용감함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드립니다 손길마다 그리스의 부활이 산 소망이 되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져서 삶과 가정과 일터가 새롭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새날 깃발 예배 팀들이 우리 특성할 때 준비하신 헌금합니다.